자 드디어 왔습니다 12시가 왔습니다 12시가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타트는 글속 망토로 망토가 아니고 저 뭐냐 갑바로 아 뭐로 스타트하지? 일단 그거 먼저 까자 일단 희기 돌리자 아니 일반일반 일반. 통... 일단 상점 골드 상점 먼저 까자 아 맞다 사야지 스타트는 골드 상점이죠 자, 여러분, 5월 1일이 됐습니다. 다 같이 존버를 야. 풀어봅시다, 존버를. 존버 오예! 깜짝이야. 깜짝이야. <웃음> 지금은 다, 지금 누적치가 다 초기가 됐기 때문에. 자, 음. 오늘 보라 뜰것 같다. 자, 일단 1번 돌려보겠습니다. 패팅 파테자 고급 아, 다 오늘 오늘 느낌 있자. 가자 고급 고급 고급 고급 고급 고급 한 개.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. 아50몇 뭐, 개니까 그냥 빨리빨리 돌리자. 오! 오 고급 괜찮은데? 개수가. 오! 잘 나오네. 가자. 희귀 가 아, 아니 나 마지막. 이렇게, okay. 일반은 다 털었고. 다음은 소환수. 오, 뭐야. 고급 잘 떠. 오, 야, 고급 왜 이렇게 잘 떠? 야, 이렇게 밑밥 가는 고급이 이렇게 많으면 좋지. 자, 다음 동료까지. 어 <웃음> 전투력 <전트럭> 올렸다. <웃음> 전투력 잘 올라. 없는 것 같아. 동료는 없는 게 많은데. 아, 아 오케이. 동료는 희귀4번 도전 가능. 동물 선택권이 또. 간다 간다. 여기부터 본방이다. 일단 어린이과에 어, 음. 집중. 자, 희기 열개 갑니다. 희기 열 개. 가자. 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약침 번개침. 아. 첫번째, 첫 트라이 꽝인거 같고 오케이 한개 오 한개요? 아더 나올거야 한 세개 나왔겠지 뿅뿅뿅 하나만 더 주세요 영웅도전 두번 가자 영웅도전자이 세개가 하나의 희귀로 바뀌겠죠? 그치? 뿅뿅뿅 영없어 자탈것 망했고요. 아, 진짜 희기 희기 하나만 떴으면 영웅 두번 도전하는데 야, 아깝다. 자 소환수 희기 열한 개 갑시다. 와 저거 풀 풀린 풀다 채웠나 보네 열한 개면은 두개뜰것 같다. 자 열한 개두개 정도는 떠 줘야지 합성인데. 오케이 한 개. 아씨, 오늘 이런... 고급만 잘뜬 날이야? 음... <웃음> 기기 다와라 기기. 기기, 기기, 기기. 기기, 기기, 기기, 기기, 기기, 기기, 기기, 기기. 기기! 영웅 컬렉션 좀 하자, <웃음> 씨. 와, 아, 싹다 영... 나오네. 나오겠지, 이거 다음에. 음! 한개 떡고 말했지. 덤덤또 떨어, 또 떨어, 또 떨어, 또 떨어, 또 떨어, 또 떨어. 오 오건 오건 오건 오건 오건. 아안 보이네. 어 오케이 컬렉션 양호. 어한둘셋넷 다섯 여섯 개 오. 저번 달 것까지 합쳐 가지고 이거 영웅 도전 두번 가능. 어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. 소환수 두번 어? 가능. 가자. 아니 일단은. 마지막 아, 아, 동료, 동료, 동료 동료 동료 희귀 동료 희귀 동료 희귀 동료 두 마리 뜨겠다 두 마리 뜨겠다 야 이블레 이블 이블 오오 오케이 아. 한개두개 뜬다 야 이블레 이블레 세번아 뽕으로 해줘 왜 이미 봤는데 뭘뭐예뭐 <웃음> 예?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자자 자 녹색 세 개로 희귀 떠라 아니 뭐 했는데? 아 이거야 세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떴다. 지금 세봄이한테욕 먹고 있잖아. 아 퐁퐁로드. <웃음> 아 희기 희기 하나 떴네. 아 뭐야 저 형? <웃음> 와저형 퐁퐁이 떴네. 아 누나가 떴어? 아 여기 보이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제가 판을 깔아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. <웃음> 오링에는 판 까는 역할이야. <웃음> 야 다음 나 <야>, 간다. 간다. 양양 <웃음> 양, 그리핀 양. 자 창공 창공 또 가자 중복 가자 창공. 뾱. 어? 어두개두개두개 들어 있고 두개 들어 있고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벙개 두달두달좀 번데 이거는 번개가. 이거 가각 마지막에 칠 때도 있는데 안 쳤나보네 한번더아 제가 또 죽을라는데?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자꾸 흐름 깬다 아자 이제 희귀까지 다 돌렸죠 아까 소환소가 한번더 도전 가능하구요 야그리고 이거 영웅 세번 도전했네? 아 얘는 두 번이구나 가자 영웅 줄때 됐다, 이제. 지금 1월, 1월에 하나 먹고 지금 한 번도 못 먹거든요? 지금 5개월 됐으니까 줄때 됐다, 이제. 5개월 됐거든? 줄때 됐어, 이제. 줄 때, 됐어. 줄때 됐다고! <웃음> 번개 안 치는데. 줄때 됐다니까. <웃음> 아, 줄때 됐다고! 나와야 된다고, 이제. 나, <웃음> 나. 난, 난 동료 먼저 뽑겠어. 아. 뭐야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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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소환성게 나왔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페라손 페라손 아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처음이야 두 번째 아 이거 합성으로 이제 처음 나왔어 이제 소환수는 확정지어 확정 누르면 돼응포마가더 좋아 응포 포마가 더 좋아, <웃음> 응, 포마가 더 좋아. <웃음> 페라존은 아, 뭔데? 그렇지만... 페라존 그거네. pvp용. pvp용. 아... pvp 아... 공격력 받기 음... 다시 뽑기 집에... 못해요. 지금 이미 받아버려가지고. 아 근데 어차피 난 음... 컬렉션 하... 하려고 받아야돼. 어차피. 음... <웃음> 야니 네 멘트 안... 언제 뜨냐. 왜 안뜨냐 이거. 아! 채팅에 다들 재뽑기하지라는데. 하지만 일단 이미 하이 눌려버렸다는거. 그 이미 눌렀다는 일단 게 일단 여러분, 제재을 봐요 재물 1 7 0 0점 밖에 없다고 <웃음> 거기다가 1 0 0 0을쓸 수는 없어 많으면 모를까, 지금 없는 상태다 소. 자, 와 오늘 하나 건졌고 나도 건졌 자, 그렇다면 가자, 전설석 가자 전설석 <웃음> 나의 염원, 전설석 오늘은 핑크핑크로 열 개를 받겠습니다 핑핑 아니 어떻게 합성으로 전설이 한번도 안붙지? 말이 안되잖아 안그래요? 에? 네, 여러분? 안그래? <웃음> 어? 붙을때 됐잖아 전설 맞지 아아직아닌가 아, 안붙었나? 나 아직 한번도 성공한적 없어 합성으아이거이거 이거. 내가 진화시켜가지고 진... 전부다 이벤트로 먹은거야 어... 그럼 너 몇개야? 세개 헐. 빡! 오! 응? 와, 아니, 첫 트라이에 바로 성공했다고? <웃음> 야, 이거 우와, 뭔데? 축하, 축하! 이거 뭔데? <웃음> 오늘 어린이 날이다. 가자! 와, 전투력 뭐야. 2100 올랐다. 뭐야, 뭐야. 와, 힘전설. 오, 어! 야, 한방이 붙네요. 음? 야, 깨물이 합성으로 이제 떴어요. 테라손 얻었다고. 아야 어, 이거 못 보겠다 야어 정신없어 <웃음> 한 번에 붙네 이게 다음 명중 가자 명중 명중전설 지금 회피 오지게 뜨니까 빨간색 빨간색 가자 아 이제 붙어라 하긴 방금 붙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<웃음> 설마 연속 두번 붙겠어? 아 연속으로 붙었을 수도 있지 응 붙을 수도 있지. 아 일단 우와. 터지고 <웃음> 또 터지고. 자자자 <웃음> 응, 응. 자. 아이 아안붙네 뭐야? 깜짝이야 왜? 여기 왜? 왜? 나 지금 두마리 떴어. 와 미친. 아이 저기요. 밀리아썼다 님밴 님밴 님밴 님밴. 와 님밴 아, 아, 소리, 소리 거기 님밴. <웃음> 시키라, 아, 시키네. 깜짝 놀랐네. 내꺼, 내꺼. 아니, 내꺼 합성하는데 왜저 형이 난리야. 아, 32회 실패. 36회군요. 제작서, 창고 갔다 와야겠네. 또 제작서를 하나 완성되겠다. 일단은, 창고 갔다 올게요. 아, 딱두개 부족한데? 제작서는? 이거 다 실패하면은 제작서 나오겠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 실패해야지 하나 완성하겠네. <웃음> 젠장 <웃음> 이거 이제 실패할 때마다 제작서 두 개씩 주거든. 응, 응. 내가 지금 딱 여덟 개 있으니까 한번더 응. 실패하면 응. 딱열개 돼. 아 진짜. <웃음> 파이팅. 가아 제작하지 말고 제발 붙어라. 아, 머리 일단은. 저기, 남아있는 희귀 영원속도 다 승급시키도록 할게요. 왜 하나밖에 안 되나? 응, 실패. 또 영웅 붙어라. 아, 정화소가 없네? 아, 아, 또이정화소가 이렇게 흐름을 깬다. 명중, 명중. 오케이, 오케이. 명중 가자. 명중. 명중이지, 아유. 뚱, 뚱, 명중. 기분 좋다잉 그자. 왜냐면 영웅을 하나 먹었거든. 나나 <웃음> <웃음>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척하고 다음 <웃음> <웃음> 아하 명중. 예 <웃음> yeah, 하나 더 주면 안 되니? 어? <웃음> 전설 하나 더 주면 안 돼? 꼭 이렇게 다실패야겠어 어? 방금 되게 누구 수리냐 안... 마지막인데. 아, 씨. <웃음> 첫 트라이 한번 성공하고 다 실패. <웃음> 아, 이게 이렇게 뜬다고 업적에, 오케이, 업적으로 또하나를 받았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제작을 하고 가야지. 어, 나 방금 전사시 도전했는데. 떴어? 네 번, 네번 터졌다, 네 번. 아, 네번터졌 어, 어. 아, 오. 오, 오, 편안, 오. 와, 순간 네번 씨... 연속 성공한 줄 알고 불편할 뻔 했네. 와. <웃음> 아, 자, 그러면 아까 실패한 걸로 선택 제작을 할게요. 결국은 <웃음> 선택으로 활력을 받네.